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킹크랩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있는 그런 품목인 것 같아요 요즘 브라운 킹크랩이 많이 나오거든요 킹크랩 종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레드 킹크랩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루 킹크랩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브라운 킹크랩 있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고 하면은 좀 호불호가 있는 가시투성왕계 이명 하나사키라고 부르는 킹크랩을 들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시투성왕계나 브라운 킹크랩은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색이나 모양이 독특하잖아요 하지만 레드 킹크랩과 블루 킹크랩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싶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어떤 게 블루고 어떤 게 레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네, 밑에가 블루 위에가 레드였습니다. 자 이제 구별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블루는 푸른빛이 돌면서 등에 돌기가 4개가 나 있습니다. 네, 레드 같은 경우는 붉은빛이 돌겠죠? 그리고 등에는 돌기의 개수가 6개가 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이제 그 차이점이 조금 눈에 들어오나요? 네, 그리고 만졌을 때 이제 블루 같은 경우는 껍질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수유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맛에 대해서요 이 활어일 때는 레드나 블루의 맛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어를 구입했을 때는 조금 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가 훨씬 더 맛이 조금 어, 좋습니다 그래서 블루보다는 선어로 먹을때 레드를 추천드리고요 네, 선어를 구입할때는 저렴하지만 위험성이 좀 있어요 예, 물을 먹어서 짤수도 있고요 살이 퍼석퍼석해서 화로 보다는 고소한 맛이 좀 덜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뭔가를 이제 구입하려고 하잖아요 예, 수산물, 구입해야 되는 수산물이 생기면 그날 비싸거나 물량이 없거나 계속 그래요 그래서 이번 브라운 킹크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썩 상태는 좋지 않고 또 절지밖에 없더라고요. 대신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킬로 25,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수위보다는 맛에 대한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2절지 브라운 킹크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이제 먹방 영상 뒷부분에 나오니까 킹크랩 고를 때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레드나 블루 킹크랩 보다는 좀 다리가 가늘어 보이죠 어. 그리고 뭐 특별하게 다른 차이는 없는데 일단 빠르게 손질을 해서 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수와 피를 좀 뽑아내야지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물이 좀꽤 있지 않았었나 아,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하고 다리하고 좀 솔로 좀 문질러서 이물질 같은 거 제거를 하고요. 예, 저는 이거 새벽에 사왔으니까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 각각류 관련된 질문 중에 예, 새벽에 사와서 저녁에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과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보통 구입하자마자 피를 빼고요 냉장고에 이제 보관을 합니다 네, 겨울 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스박스에 넣어두어도 잘 살아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둘 때꼭 이렇게 받침을 해야지 됩니다 계서 흐르는 물이 냉장고에 흐르면요 냄새가 정말 고약하거든요 자 이제 찔 건데요 찜은 25분 음, 끓고 있는 시점부터 25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엄청 뜨거우니까 손 조심해야지 돼요 25분 다 지났으면 뜸들이기 10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 쪄진 것 같죠? 엄청 뜨거우니까 조심해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옮겨 봤고요. 좀 살짝 식혔어요. 다리 하나만 먼저 여기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율은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수율이 썩 좋진 않죠. 예,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네, 저렴한 겁니다. 그래도 지금 키로 25,000원짜리 킹크랩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자, 맛은 일단 좀 짭짤한 맛이 나는데 어, 맛이 괜찮습니다 고소한 맛도 있고요 자, 이제 식탁으로 가져가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킹크랩과 같이 마실 술은 이제 스카이 보드카예요 이번에 좀병 디자인이 좀 바뀌었어요 코발트 블루 색상이 좀 시원하고 청량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이렇게 시원하게 칵테일 만들어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드는 거는 이제 보드카 60ml에다가 소다 120ml 그래서 자몽을 넣는 거고요 자몽 껍질이나 슬라이스를 넣으면 끝나요 굉장히 간단하고요 여기에 일반 탄산수만 살짝 부어주고 먹으면 좋습니다 자, 요거 맛은요, 한마디로 깔끔해요. 자몽하고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청량하고 신선한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탄산수 섞어서 먹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보드카하고 복숭아맛 소다, 요거 판거 아시죠? 요거랑만 이렇게 알맞은 비율로 섞어서 먹으면 아주 맛이 좋아요. 간단한데 완전 좋습니다. 안진뱅이 술돼요 자 이제 또 다리 한쪽을 또 잘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율이 한 60% 70%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율이 조금 아쉽죠 네, 돈을 조금 더 주고 좋은 거 사는 게좀 이득인 것 같아요 어차피 돈을 들였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되잖아요 근데 물량이 없으면 또 답이 없어요 어, 무조건 물량이 많을 때 사는 게 예, 좋은 물건을 고를 확률이 이제 높습니다. 선택지가 좀 많이 있어야지 좋겠죠 아무래도 이, 짭짤하고요, 고소하고 어, 그 맛이 이제 좋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레드나 이제 블루 킹크랩에 이제 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단맛이나 고소한 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가 가장 맛있고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브라운 이렇게 되는데 이 탱글한 식감 같은 경우는 가지투성 관계가 완전 좋거든요 하지만 그 특유의 향으로 호불호가 갈리죠 저는 좋아해요 이 레드하고 블루 보다는 좀 가격이 확실히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는 저렴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 대비 생각하면 또 괜찮아요 이게 이 레드하고 블루가 없을 때 예, 이제 이렇게 제이 예, 브라운만 있다고 하면은 요거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킹크랩은 킹크랩이니까요 이 킹크랩의 그 고소한 맛은 계속 똑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맛이 참 좋아요 이것도 네, 이렇게 예, 좀 절진 게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사실 킹크랩도 다리먹는 맛이 있는 음, 크랩인데요 요거는 상남용 다리구요 제가 가끔 이제 맛동산하고 요 브라운 킹크랩하고 좀 얘기를 드리는데 자 맛동산이 아닌 거 한번 빨리 골라 보세요 헷갈리죠? <웃음> 답은 가운데 게다입니다 예. 아,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문제의 건... 다리에요 상처가 난 대게나 킹크랩은 사면 안 돼요? 네, 정품을 살이... 구입을 했는데, 이 상처가 나서 약간 상처가 거뭇하게 상처가 변한 것들 네.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음. 보시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서 거뭇하게 좀 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이 있게 음, 되면은, 이 살이 이렇게 퍼석퍼석하게 퍼석, 네. 변해요. 네. 그래서 방금 난 상처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좀 오래돼서 거뭇거린 음, 그런 색깔이 좀난 것들은 이렇게 좀 피하는 게,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봐. 네 내장이 조금 묽었어요 뭐에요? 기름? 근데 한번 보세요 기름 기름이 엄청 많죠 이거 브라운에 대한 맛있는데? 평이 이제 진하고 기름지다 이런 맛이 있어요 이거. 느끼하다고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 네, 이건 이거 밥이랑 비벼 먹어야겠네 그래서 이거 밥이랑 먹으면 아주 맛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밥 비비기 전에 몸통을 좀 보여 드리면은 좀 이렇게 되는데 네, 몸통도 수율이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살하고 내장하고 섞여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그 내장맛이 진해서 맛있어. 좋아요 근데 기름이 이렇게 둥둥둥 둥가봐요 개기름? 개기름이래요 어? 게기름? 게기름? 뭐, 일단 밥을 넣어서 이제 비벼 봤는데 이게 그 짜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고소하고 진한 맛이 네, 납니다 근데 꼭 색깔은 전복죽처럼 생겼죠 네, 이거 맛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못 먹을 수 있는데 이제 김치랑 같이 먹으면은 아우, 무한정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끓이지 않는데도 죽 같은 느낌 저는 오늘 브라운 킹크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브라운 킹크랩은 살맛은 레드나 블루에 비해서 단맛과 고소함이 조금 부족해요 네, 하지만 이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은 레드나 블루보다는 기름진 맛이 나요 어, 그래서 레드나 블루가 있는데 가격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굳이 브라운을 선택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가성비적으로 좀 많이 저렴하거나 할 때는 네, 괜찮고요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블루도 없고 레드도 없고 그러면 이제 브라운을 구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해야겠죠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